안녕하세요 다니쌤 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저도 나이가 50대 후반으로 가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내가 다음 달에 또 내년에 죽는다 우리 이제 인정하기 싫지만 누구나 예외 없이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죠 언젠가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이 생기기 전에 자기 자신 일단은 자기 자신과 남아있는 가족을 위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엔딩노트예요 오늘은요 엔딩노트가 무엇이고 이걸 왜 써야 되고 또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지금 50대라고 하면 오늘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꿈을 현실로 행복 좋지 바니쌤 END 끝을 말하죠 어, 이 엔딩노트가 뭐냐면요 내가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고 나서 그뭐 사후에 살아있는 내 가족들이 보게끔 하는 거 거기에는 자기 자신의 그동안 희망, 또 하고 싶은 말또 해야 할 말들을 적어두는 노트를 엔딩 노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상황이든 내 자신의 의사를 밝히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죽었을 때 또는 치매에 걸렸을 때또 갑작스러운 사고로 내가 의식이 없을 때 이때 내 의사를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이때 자기 자신 물론이고요. 남아있는 가족들이 곤란하지 않게 써두는 노트가 바로 엔딩 노트입니다. 엔딩 노트를 써두면 좋은 점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는요. 나 자신의 생각과 희망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엔딩 노트를 작성하면요. 자신의 생각을 남아있는 가족이나 또 친구, 친지, 지인에게 이제 전할 수가 있죠. 평지 형식으로 어, 각 개인에게 또 쓰고 싶은 말을 쓸 수가 있고요. 그 밖에도 중요한 것들이 있죠. 내가 죽은 이후에 내가 갖고 있는 자산, 재산에 대한 부분, 또 장례식은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뭐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두 번째는요. 나의 경제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동산 상담을 하다 보면요, 자신의 자산을 정확히 알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가 않아요. 뭐, 이제, 보유 현황도 그렇고요. 이 보유한 것들은 어느 정도 기억은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이제 보증금, 또 월세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또 대출 상황은 어떤지, 이게 개인으로 되 있는지, 또 법인으로 되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엔딩노트에 하나씩 하나씩 잘 정리를 하다 보면요. 자신의 경제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내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게 되면요. 좀더 이상적인 삶을 살수 있는 이제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또 나중에 상속 계획에도 큰 도움이 되죠. 자세 번째는요. 남은 내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이 엔딩 노트를 작성하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죽음과 마주하는 아주 신성한 시간이라고 말씀하셔요.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나머지 인생을 더욱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합니다. 지나간 이제 과거를 또 되돌아보고. 또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더 넓게, 더 깊게 생각하면서 지금 주어진 현재, 이 지금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답을 찾게 됐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우리 가족에게, 남아있는 가족에게 부담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음, 엔딩 노트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은행 계좌들, 또 불입하고 있는 뭐 보험금 내역, 또내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 이런 것들을 잘 기입해 두면 요 어, 내가 죽었을 때내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잘 마무리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엔디 노트에 쓰는 것은 규칙은 없어요 뭐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됩니다 그런데 막상 작성하려고 하면 무엇을 어떻게 써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쓰고 있는 그런 공통적인 내용 또 제가 보기에 꼭 써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잘 보시고 여러분도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엔디 어, 노트를 작성할 때 이제 주의할 것은요 가족들이 읽었을 때 명확하게 알기 쉽게 쓰는 게 중요해요. 물론 내가 보려고 쓰는 것보다는 사후에 내 가족들 또 친인척, 지인들이 보기 위해 쓰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기 쉽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장을 이렇게 길게 쓰는 것도 주, 좋지만 간략하게 에, 명확하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자첫 번째요 는 가장 중요한 것나 자신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적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 나중에 이 엔딩 노트를 본 사람이 이게 누가 작성한 거고 또 누구의 정보냐라는 게이 노트를 발견한 사람이 알수 있게 뭐 성명, 내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뭐 혈액형 또 가족관계도, 뭐 친가, 외가 이렇게 나자신의 관련된 내용을 정확히 적어두는 게첫 번째입니다 자두 번째는 요 자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어, 자산에 대해서는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 내가 사후에 또는 침해또 사고로 내가 정상적인 이식이 없었을 때 남은 가족들이 잘알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도 있을까요? 일단은 예적금 통장, 그죠? 현금이 들어있는 예적금 통장. 어느 은행에 들어있고 어느 지점에 있고 뭐 비밀번호는 뭔지 또 신용카드 내역. 또 자신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 내역 현금이 있다면 현금을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사항 또 부동산에 대한 거요 뭐 토지 건물 이런 부동산에 대한 내역하고 전세 월세 이런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도 첨부하면 좋고요 또 대출 현황 또 내가 빌린 돈이 있다면 그 빌린 돈에 대한 내용 또 받을 돈도 있잖아요 받을 돈이 있다면 이거에 대한 내용 이렇게 이 자산 뭐 금융자산 부동산 사산, 자산, 기타 사산을 잘 적어놔야 사후에, 내가 사후에 내 가족들이 이걸 잘 정리할 수 있겠죠? 네, 세 번째는요, 개인 정보 및 SNS 계정입니다. 요즘에 뭐 50대, 60대, 70대 되신 분들도 카톡하고, 뭐 밴드도 하고, 카페 활동도 하시잖아요. 이렇게 요즘은 대부분 SNS 활동을 하십니다. 아, 이메일 계정도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도 많이 담겨져 있을 거냐. 내가 보낸 것들 또 받은 것들 이 SNS는 나의 사적인 정보가 기록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죽었을 때이 SNS 계정들을 이 기록들을 그냥 없앨 것인지 계정 자체를 없앨 것인지 아니면 또 남길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살아있는 내 가족들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다 없애줘 아니야 나는 이걸 그냥 내 사회에도 계속 내비뒀으면 좋겠어 또는 내 이메일 계정에 들어가면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뭐 참고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남아있는 가족들한테 남겨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번째는요. 의료사항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것은 어, 내가 죽었을 때뿐만 아니라 치매나 또 어떤 사고로 의식이 없을 때 내용을 전달할 수 없잖아요. 내 가족들한테. 이때 필요한 겁니다. 여기 어떤 것들을 정리하면 지금 지병이 어떤 것이 있고 내가 다니는 단골병원이 어디이고 또 이런 것도 있죠 내 장기에 대해서 기증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적어두고요 또 내가 의식이 없었을 때 연명치료를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편하게 갈 것인지도 내의사를 정확하게 이제 말해두는 거죠 또 간병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가 의식이 없었을 때이 간병을 그냥 간병인을 쓸 것인지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군가한테 부탁하고 싶은지 이런 것도 쓰고요 또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의식이 없었을 때내 어떤 정상적인 의식이 없어서 내 의사를 전달할 수 없을 때내 마지막을 보내고 싶은 장소 이게 집이 될 수도 있겠고 뭐 휴양지가 될 수도 있고 또 병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의식이 없었어요 돌아가시기 한두달 전부터는 어, 그런데 이제 연명치료를 계속 해갔죠 한달 정도 남기고 편하게 집으로 모셔서 집에서 임종하셨는데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당사자의 의사가 아니잖아요 가족들이 그냥 어,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어, 나는 이 연명치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마지막을 보내고 싶은 장소가 어딘지 이런 것들을 미리 작성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장례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 엔딩노트에 사후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례식을 한다면 규모나 형식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또 장례식에 쓸내 사진도 미리 거기다 놓는 겁니다 이 사진을 써 달라 또 장례식에 왔으면 하는 분들에 대한 연락처 또 장례 형태 뭐 묘를 할 수도 있겠고 또 납골당을 쓸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내가 납골당을 해놨으면 납골당에 대한 유무또 정보 이런 것들을 적어놔야 내 사후에 가족들이 처리를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 죽음 이후에 장례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적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친인척하고 지인의 연락처입니다. 만약에 가족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 친인척들에 대한 연락처를 자, 자식들이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걸 쭉 적어 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죽었을 때가족들을 그걸 보고 친인척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이 친인척 또 지인들의 연락처를 쭉 적어 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일곱 번째는요 반려동물에 대한 내용이에요 요즘 반려동물도 참 많이 키워요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요 젊은 사람보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 좀 적적하시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통계가 훨씬 더 높아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에게는 아시겠지만 타인들이 보면 그냥 강아지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에게는 자식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이 사후에 이 반려동물을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지 이걸 생각해 두었다가 부탁을 하는 거죠. 어, 누가 맡아줬으면 좋겠다.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 애완동물에 대한 기본 내용. 이름이 뭐고 나이는 몇 살이고 어, 어디가 안 좋고 뭐 병이 있다면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단골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이 뭐고 또 습관이 어떤지 내 반려동물을 맡아서 키워주실 분이 누구였면 좋겠다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여덟 번째는요 남아있는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메시지를 적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가족들끼리 뭐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님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또 자녀들테도 특히 남성들이 자녀들한테 사랑한다 이 말하기가 참속스러운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가족들한테 말하고 싶었으나 너무나 좀 어렵고 쑥스러워서 못했던 그런 이제 뭐 감사에 대한 얘기, 추억에 대한 얘기를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살아생전에 많이 하면 좋죠. 그래도 또내 사후에 내가족들이 보면서 또 추억에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적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함께 찍은 사진도 붙여두고 그래서 어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런 추억, 또 감사 이런 사랑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남겨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관을 해야 되죠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될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엔딩 노트에는 굉장히 나의 사적인 비밀 내용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너무 쉽게 찾게 되면 어, 위험하죠 그런데 반대로 엔딩 노트가 필요할 때 너무 꼭꼭 숨겨놔서 아무도 찾지 못하면 이제 곤란하죠 정말 딜레마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엔딩 노트를 작성한 후에요 가족이나 친족 중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에게 만들어 놓은 걸 알리고 이거를 어디에 어떻게 보관했는지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사후에 또는 사고로 또 치매로 더 이상 내가 의사를 잘 전달할 수 없을 때 그분이 그걸 꺼내서 볼수 있게끔 한 분을 지정해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엔딩 노트를 작성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우울한 게 아니라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어, 엔딩 노트를 작성하니까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깊이 있게 되돌아보는 계기가 돼서 너무너무 좋았다고 해요 또 그동안 잊고 지냈던 뭐 친구나 어, 지인한테도 연락도 하게 되고 내가 그동안 잊고 지냈던 소중한 것들 또 버킷리스트 있잖아요 버킷리스트를 어, 더 늦기 전에 실행해 봐야겠다 또 실제로 실행하시고 이러면서 소중한 것들을 다시 알게 됐다고 합니다 또 어, 나의 남은 삶에 대해서 더 많이 애정이 생겨서 어, 이 삶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또 무엇보다 매일 보고 지내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 지인, 친구들에 대해서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돼서 이 삶이 너무 감사하고 또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50살이 넘었다고 하면 당장 우리가 내년이 또 후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작성해 두면 우리 가족 그한테도 좋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한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노트 사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